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성당에 다니기 전에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진부할지도 모르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자들도 복음서를 정독하지 않으면 그저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릴 적한 가지 특이했던 경험은 예수님을 위인전기에서 발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위인전집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 성인들의 위인전집이 아니라 그냥 아동들을 위한 평범한 위인전집이었는데 거기에 예수 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시리즈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세계적 위인으로서 예수 크리스도에 대해 알려주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 전문 야미채널 야, 매치,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현대의 그런 방식의 포교활동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강요 거부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에 입각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 세계적 위인으로서 예수에 대해 말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종교적 교리로서 핵심은 십자가 순환과 부활인데, 이는 신화적 서사에 해당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분들에겐 그저 생구라 이는 이성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란 개념은 종교적 도구마 말고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기독교 신자는 23억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 그 예수의 부활이라는 건 어떻게 수천년을 내려오며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의 형성은 예수의 부활 소식과 함께 태동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부의 합작품입니다.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의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물론 열두 제자까지 도망가고 그 불똥이 두려워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파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던 예수가 처형당했으니 예수 운동은 곧 끝나고 지이 멸렬할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공명 아니 죽은 예수가 산 바리사이파를 이겼다고 해야 할까요? 오히려 예수 사후 예수의 추종자들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배경엔 죽었던 예수가 죽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수한티들은 이게 다 예수 제자들의 생구라이고 그걸 바보같이 믿는 군중들이 있어서라고 폄훼합니다만 열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천명만명을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또 강요가 되니까 이쯤에서 양보해서 구라라고 치고 그럼 그 구라가 어떻게 그렇게 잘 먹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있죠.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테오 복음 25장 40절 예수님은 세상 약자들을 자신과 동의시 하셨습니다. 기독교한티들 중엔 기독교는 철저히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해서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안다면 그런 무식한 X의 아니 오해라는 걸 바로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의 편이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 기득권의 압제하에 고통받는 유대 지방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지옥 같은 삶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선포하며 해성같이 나타난 슈퍼스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예수는 바로 가난한 자의 하느님, 애통하는 자의 하느님,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하느님, 핍박을 받은 자들의 하느님임을 선포하셨지요. 그렇게 민중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약속하셨던 분이 하룻밤에 끌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당시 민중들의 상실감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망 후 3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의 무덤에 시신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일은 이스라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명예스럽게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날조하기 위해 시신을 탈취했을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도들은 예수 기독교와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유럽에서 미움받고 20세기 홀로코스트까지 이어지는데 암튼 그런 와중에 예수를 목격했다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를 그리워하는 민중들의 강렬한 열망이 만들어낸 일이었을 겁니다. 민중들은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에 대한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단체로요. 그러니 어디서 누가 예수를 봤다고 하면 의심 없이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게 아니라 바로 민중들이 부활시킨 겁니다. 민중들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데? 예수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시시한 거였어?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고. 뭐 당신 어머님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심리적 차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어머니는 당신만 믿는 부활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천하 만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부활입니다. 그것도 2000년 넘도록요. 개인적 체험이 아닌 절대 다수가 인정하는 그곳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고 세계사적 위인인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비단 유대지방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존경하던 위인이 죽었을 때 그것도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 이런 비슷한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관우입니다. 관우는 삼국지라는 소설 속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국가에는 관우신앙이 있습니다. 민간신앙에서 도교의 신까지 되었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바로 동묘역의 그 동묘죠. 동묘는 동관악묘의 준말이고 관왕이 관우의 사후 호칭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원은 임진왜란에 참전한 중국 병사들이 가지고 온 관우 신앙의 산물이죠. 저도 삼국지 인물 중 관우를 가장 좋아하는데 삼국지연의에서 구라로 멋지게 포장된 것이 아닌 실제로도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나 봅니다. 관우 역시 안타깝고 또 허무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사후 민중들은 관우를 잊지 못하고 존경은 숭배로 바뀌어 관우를 신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 관우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실 신자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야맥, 너 천주교 신 자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우가 동급이라는 게 아니라 훌륭한 위인에 대한 민중들이 열망은 신앙으로 발전한다는 문화인류학적으로 공통현상이라는 점이지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을까요? 네, 최영장군이 그렇습니다. 최영장군은 한국 무속신앙의 최고신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신들의 대전을 주제로 만든 게임이 있는데 어느 게임 개발자가 관우신자 아니 관우 덕후였는지 거기서 관우와 예수님이 동급의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란에 참전한 일본 장수 중 키리시탄 즉 크리스찬이 있어서 조선의 기독교 신앙을 살짝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고니시 유키 나가죠. 그러면 이거 게임처럼 중국과 일본군 각자 관우와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고 대결하는 신들의 대리전 상황만... 다시 말해 예수 부활 사건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 포장된 사기행각이 아니라 민중들이 만들어낸 순수한 존경심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설득은 어차피 말로 되는 일이 아니며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성적 합리적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 성자가 아닌 인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존경이 신앙으로 발전하면 더 좋고요. 이 땅의 선조들도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종교로서 전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학이라는 학문적 차원에서 흥미를 갖고 연구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세대 동안 유학에 절어있고 투철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상에 감명을 받자마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유교 선비계급에서 시작된 신앙운동은 곧 민초들에게도 전파되어 천국의 약속과 주님 앞에 만민평등사상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사회의 부당한 현실, 부당한 지배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계사적 위인으로서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말이지요. 개독이란 말이 유행하는 시대의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게 몸에 가슴 아파서입니다. 앞서 예수부활 사건은 순수했던 민중들의 환상이다 훌륭한 위인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기제다 라고 했지만 이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네토릭이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 팩트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를 두고 그 무슨 진보적 해석이니 하며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의 진실은 나눔의 미학이다 이... 뭔 개소리야! 딴소리하는 신자가 있으면 신앙적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를 두고 비웃는 자가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신앙이니까요. 그런 제가 종교적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해도 인간적으로 정말 훌륭했던 분이고 존경아니 최소한 욕을 먹으실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미아카나마 주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이 되길 빕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